네 안녕하세요. 붕붕카닷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 모드입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배터리처럼 생긴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보시면 벽돌처럼 생긴 각형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파우치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각형 배터리는 제작이 까다롭기 때문에 CATL, BYD, 중국항공 등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CATL이 어느정도 대기업이냐면 2019년 한국의 LG와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끼고 배터리 출하량 세계 1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반면 제작이 쉬운 원통형과 파우치 셀은 중국의 작은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원통형 셀은 물리적으로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거리가 균일하고 가깝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전극이면은 전극에서부터 주변 거리가 다 똑같죠? 가깝고요. 반면 각형셀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각형보다는 원통형셀이 높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출력을 내는 만큼 각형보다는 수명이 짧고 불안정합니다. 높은 출력을 내야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아마 원통형셀이 적합할 거예요 그러나 캠핑카나 선박에 들어가는 보조배터리 같은 용도로는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은 각형셀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물론 원통형이라고 해서 모두 불안정한 셀은 아닙니다. 요 왼쪽에 보이면 이거 한때 유명한 셀이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미국 브랜드 A123 원통형 26650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력도 좋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지금은 중국기업에 인수되었고 연구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원통형셀 대부분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제품이에요. 자 이거 보실까요? 조그만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원통형셀을 만들어내고 용량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합니다. 요게 하나에 제가 갔을 때는 요거 하나에 1,700원 정도였나? 요게 2 6 6 0 셀이고요. 요 원통형 셀 200개 정도를 스팟 용접을 하면 2 4 0암 페어 파워뱅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통형 셀로 만든 파워뱅크는 장점도 많아요. 일단 가볍고 원통형 셀이기 때문에 출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셀의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셀이 많죠? 그리고 이걸 다 스판용정을 했어요. 원통형 셀로 만든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셀은 제가 전에 하나 뜯어봤을 때 144개 이 셀이 너무 많으면 100개 이상의 셀 중에서 이 안쪽에 불량 이 셀이 있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BMS로 배터리를 관리해준다고 하지만 이한 무더기 있죠? 스판 용접된 이한 무더기 안에 셀은 BMS 관리 영역에 바뀝니다. 이렇게 한 줄이 병렬 연결이에요. 지금 이 셀은 만약에 이 병렬 연결된 셀 안에서 하나의 불량셀이 나오는 다면 얘를 불량셀이라고 해볼게요. 얘 전압이 불량셀이라가지고 2볼트 아래로 떨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 배터리의 전기를 얘가 마치 암세포처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그러면 멀쩡한 배터리도 이 불량셀로 인해서 방전 전압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팟 용접된 병렬 연결 안에서 만약에 불량셀이 하나 발생한다 그 상태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면 결국 이한 줄의 배터리가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킥보드 타보신 분들은 아니면 또는 킥보드 배터리 만들어보신 분들은 잘아실거예요 반면 이 각형 용량이 큰 각형셀은 나사와 부스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각형세를 선호해요. 왜냐면 망가뜨렸을 때 AS가 편하거든요.